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건강한 학습연구소의 강정화 쌤입니다. 저는 공감을 기조로 하여 여러분이 가능성을 실현하는 길을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하는 수업은 어떤 수업이 될까요? 첫째, 이렇게 발라라 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수업! 유후. 둘째, 핵심 내용을 탄탄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수업을 할거예요 어떻게? 지원 디베이트 방식으로 직접 말해보고 써보면서 내가 서로 착착착 이러면 저와 수업을 하고 싶다? 안하고 싶다? 하고 싶다! <웃음>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으로 나중에 다시 만나요!